<웃음> 깜짝이야. 뭘 집을 다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, 박수리야. 곱구멍! 춥고 당 떨어질까봐 빵도 나눠주는 송철씨는 아주 사람 냄새나는 사람이었어. 어 <목소리> 맛있겠다. 무슨 빵이에요? <목소리> 아, 얼마든지요? 무슨, 무슨 빵이에요? <목소리>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, <목소리> 빨미가루라는데 <목소리> 그거에 초콜릿 묻히기 전. 전아 저는 초콜릿묻힌는걸 어, 좋아하고, 네. <목소리> 엄마 손파이맛 서비스도 좋고. 이따, 이따, 이따, 이따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어, 끊겼다. 어, 어. <웃음> 보리차천스. 성철책방은이 나이 되도록 고양이랑 살고 있는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신발주머니는 천 원이니까 다음에 올 때는 챙겨오라는 얘기도 있었지. 자기애가 쩌니까 문 앞에 동상도 있고 재단도 있어. 무서워. 무서워. 진짜 향인 것 같은데? 네. 정말 책이 많았지. 진짜 책방이네. 아주 <웃음> 멋있다. 이집트 갔다 왔나봐. 여행사진도 많았고. 어, 다 이집트야. 와, 아, LP판도 있고. 그냥, 그냥 진짜 가정집 꾸며놓은 것 같네. 다양한 책들과 <웃음> 다양한 <웃음> <진짜>? 인테리어. <웃음> 어 그냥 진짜 완전 가정집이야 주방과 식탁도 개조를 했나봐 어? 맥주가 있어? <웃음> 실내에서 CCTV 있는 건 아시죠? <웃음> 우리 오래 <올해> 봐요 <웃음> 벨도 따랑 <따란! 웃음> 맥주 맥주 이거 어떡할 거야 너무 귀여워 집에 갖고 갈래 이거 <웃음> 지 얼굴 없는 게 없다 죽구냐 진짜 자기 애가 쩌는 게 자기 활동했던 사진 다 있어 <웃음> 정말 자기 애가 쩌는 우리 노곤 <웃음> 저게 한두 개가 아니야 어, 도대체 이몸골이는 어디서 때온거야 <웃음> 미치겠다 진짜 <웃음> 허락은 받았을까? 우와 책 진짜 많구나 작가한테 사인 받은 것도 있고 여행에 관련된 책도 많았지 이것도 여행 그거 같은데? 와나 <웃음> 이거만 딱 보여! 뭐가 보였을까? <웃음> 이거만 딱 보여! <웃음> 어느 이주가의 고백! <웃음> 아 재밌을 것 같아. 읽어봐야겠다. 선물 받았나 봐. 작가 그게 아니라 어 여기 기증도 하고 기부도 하고 모두 다 책을 보고 있었어. 하, 사진 너무 좋더라. 정말 외국인스럽구만. 아프리카 쪽도 간거 같고 와 부럽다 샌드보드도 탔네 이거 봐난이거 사진 너무 마음에 든다 나도 다음에 기회 되면 꼭 가서 이렇게 찍어야지 <웃음> 어, 올라가 보자 2층 갑니다요 오, 천정이 너무 높아서 좋았어 거울 이런 거 너무 예쁘다 벽지도 내 스타일 어우 깜짝이야 놀래라 <웃음> 금색 진짜 좋아하나보다 금색 아우 아, 나오다가 눈뽕 맞았어 와 여기 정말 대박이지 무서워 침대 처음이네요 아무래도 여기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 드디어 빵이 나오는 2층에 도착을 하브라운니 먹을래? 브라우니가 나와 있어서 얼른 깨. 빵 또, 또 그냥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? 아니면? 그냥 2시에. 아, 초코에다가. <웃음> 초코에다가 핫바닥 갖다 대고 싶은데. <웃음> 장식용이야. 가볼까? 올라갔는데. <웃음> 별거 없어. 침실. 어, 봉투 줄까? 아니요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 안녕. 안녕. 안 오는 거야? 안녕. 아 귀여워 <웃음> 도움 저 고양이 스틸 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. 요리 요리 들어오네? 굉장히 재밌을텐데. 뭐 하는거야? 고민해? 고민하지마. <웃음> 들어왔으면 데리고 가는건데. 어머어머! 나는 누구니? 즉석 사진기도 있어요. 영 어, 끝나면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한편 빵 배고파 죽겠으니까 브라우니부터 먹어지잘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겁나 촉촉하고 달고 개찐해 세상에서 가장 찐한 브라우니를 먹은 기분? 와와 와, 진짜다 응 아아 아, 맥주 커피든 맥주든 언능오세요내 입으로 들어오라 아, 죽어버리겠네 요왜집에다가 응. 어? 차리셨어 아저 네. 이게 길어질 것 같은데 <웃음> 심심해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아주 그냥 들어와도 기다려야 돼요 빵을 하나하나 포장하느라고 회전율도 많이 느려 그리고 사람들이 인증색 진느라고 줄도 안 사라진다? 12시, 1시, 2시에 빵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순삭했지 내가 다 쓸어가면 나 여기서 잘히는거지 그럼 <웃음> 양심적으로 한 개씩만 해 그래 한 개씩만 <웃음> <웃음> 자, 이제 세개 <3개> 남았습니다. <웃음> 수리수리 밥수리! 안녕! 밥수리예요. 자, 오늘 여기를 12시에 왔거든요. 아니야, 한 20분 전에 왔으니까 11시 40분에 왔어요. 그리고 줄을 1시간 30분 가량 쓰고 그러고 나서 들어왔는데 와, 들어왔는데 빵이 없어. 빵은 2시 30분에 끝났습니다. 빨리 안 오면 못 먹어요. 그리고 저처럼 지금 제 바로 앞에서 빵, 아니 제 바로 뒤에서 빵이 끊겼으니까 만약에 그 전에 들어오신다면 빵 있는 곳부터 먼저 와서 빵부터 선점해야 될것 같아요. 어차피 차는 계속 나오니까 이런 술이나 이 맥주를 먹는 방법이 있어요. <웃음> 내가 이 방법대로 해볼게요. 맥주를 따고 뚜껑에다가 <웃음> 어, 맥주를 담아 맥주를 담. 이렇게 올려 당나귀 울음소리 3회 도대체 이건왜 시키는 거야? 3회하고 기를 발사, 함께 기를, <웃음> 기를 발사하고 <웃음> 정신에게 <웃음> 100만 100만 뿅뿅 <웃음> 이렇게 외치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그렇지 들고 마셔야지 그냥 레드의일입니다와 <웃음> 음. 여기 테라스 햇볕 너무 좋다 어. 술을 한잔하니 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와 <웃음> 어, 좋네 우유크림? 입안으로 우유크림이 확 들어와 음. 우유크림이에요 우유크림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팥도 같이 있어요 이게 이름이 홍철빵이래요 홍철빵 음, 우유크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끝나겠는데 우유 못 드시는 분들은 절대 못 먹을 거 같아 아, 아, 일한 지 1일 된 직원분이 추천하신 크로쌍입니다 파삭 음, 이건 엄청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음, 되게 촉촉하고 여기 안쪽이 금방 구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거 노홍철씨가 직접 만드신다고 합니다 음, 이거 먹다 크루아스 먹으니까 좀 심심해 내가 <웃음> 우유가 진해가지고 응. 홍철씨 보고있나? 당신을 먹고있지 <웃음> 달달한 홍철씨 <웃음> 잘 먹어야돼 들어봤나 맥빵? 아 너무 맛있었어 레드웨이랑 어울려 훌륭한 안주지 역시 맥주를 개나지지 <웃음> 두개살 걸.. 좋아요 구독 콕콕 눌러주세요 안녕